대구 아파트 결국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는 시간이 될수 있고 누구에게는 고민 속에 빠진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회원 방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미분양 아파트 할인 진행됩니다. 단지 오픈된 할인분양이냐 극비의 최저할인분양이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분양시장이 빠르게 위축하면서 미분양 공포도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할인분양 카드를 꺼낸 현장이 늘고 있다. 할인 분양 사업장 증가로 최초 분양자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미분양 통계 역시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분양한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은 할인 분양 중이다. MDM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운정신도시 2지구 준주거지역에 664실 규모로 두개의 단지로 나눠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5개동 전용 면적 84, 119, 578실이며 2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4층 1개동 전용 107, 119, 86실 규모다.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은 본청약 당시에도 부진한 모습이었다. 지난 8월 청약 당시 561실 모집에 청약 건수는 176건에 그쳤다. 액실 미만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2단지는 81실 모집에 242명이 몰렸다. 사업자는 중도금 대출 50% 전액 무이자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집주인 찾기에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높은 분양가의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린 것. 결국 최초 분양가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는 5억원대로 운정신도시 마지막 물량 이라고 판촉에 나섰다. 최초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6억 7천만원대 전용 107는 8억 9천만원대 등이다. 할인 분양 카드를 꺼낸 곳은 서울서도 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스유팰리스 구로구 천왕영모아일가트레비등 중소건설사 소규모 단지들도 최초 분양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의 주인을 찾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영등포구 신길 a k 프로지오 수분양자는 사업자 측의 분양 계약 해지도 요구하고 있다. 미분양 우려가 큰 대구에서는 할인분양에 화가 난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자이 S&D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 중인 안천자이르네의한 계약자는 최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취소 등을 요구했고 위자를 집어던져 기물을 파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자의 현금 흐름도 악화하고 있다. 라면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분양 PF대출고 중에 전제조건이 분양가 할인인 만큼 할인, 분양 단지는 더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 1,604가구다. 이는 8월 말 3만 2,722가구 대비 27.1% 8,882가구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1만 7,710가구보다는 2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구 1만 539가구는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 이상에 달했다. 미분양 신고는 사업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숨은 미분양 물량까지 더하면 드러난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 더스타는 현재 선착순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이 있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미분양 통계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까지 더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현재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 이라며 수여자는 계약률 등 미분양 정보를 알기 어려워 계약 취소 등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 고 말했다.